우리 매니저들도몇번 번호가 없었어요? 네. 제 번호는 있죠? 네, 제 번호는? 010? <웃음> <웃음> 우주영의 번호는? <웃음> 아, 많이 들어주세요 아니 <웃음>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볼빨간사칭기입니다뭔 말이냐? 어? 저희 얼마 전에 볼빨간사충기 이력서 한 번씩 보셨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기가 자기거 얘기하면 재미없으니까 저는 지윤씨거를 들었고 저희는 제가를 들고 예. 설명해보세요 이름 안지영 이름 오지윤 생년월일 고공부있어 기망도서 매니지먼트 저명 오늘만 살자 역시 워커홀릭 그녀에요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별나 언제 하냐고 제가 먼저 할게요 제가 먼저 할게요 <웃음> 네. 자, 생년월일 96 0106 어려요 아, 어리죠 안이라고 불렀으면 좋겠어요 어, 희망부서는 근데 나 진짜 궁금한 게왜대자부예요희망부서가희망부서는땡땡부 근데 대자부 데자... <웃음> 겨우면 해보고 구애하자 그렇습니다 해보고 지금 네, 진짜 센스가 네. 남다르신 것 같아요 네. 그녀가 좋아하는 내 별명 별 정수 별 네, 정수인데틀인 네. 거거든요 아, 정스 <웃음> 저는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내 별명 좋아하지 않아요 네, 별명을 딱히 좋아하지 않아요 네. 네. 지윤씨는 별명을 좋아하지 않으니까요 이렇게 네. 지윤아, 우지윤, 야! 이렇게 불러주시면 돼요 <웃음> <콘서트에. 웃음> 야! 야! 야! <웃음> 야! 야! 야! <웃음> 이셔도 되고요 아무렇게 불러주셔도 돼요 네, 나만 야. 아는 저 지윤의 작은 습관 습관 차를 타면 잠 아침형 인간 네네 네, 그렇습니다 저의 작은 습관 멀미 그죠 이게 멀미인 것 같아요 차를 타면 계속 자는게 네. 바로 잠 들어요 끝없이 자요 네. 그리고 아침형 인간은 저희가 이제 얼마 전에 쇼파를 엔티 갔잖아요 아, 같이 둘이 네. 방을 같이 썼거든요 오랜만에 아 진짜 아 8시인가? 알람을 따르르 르르 그래가지고둘다 깨가지고 네. 모든 언니들과 아이들이 다깼다는 근데 항상 나가기 한 3, 4시간 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또 나가보면 없어요 어디 갔던 거예요? 한 번은 커피였고요 한 네. 번은 아침 먹었어요 음... 정말, <웃음> 정말 아침형 인간이에요 아침 나만 아는 지영의 작은 습관 굴잼 굴 굴..굴..잼? 굴새 굴..잼? 굴새? 굴새? 굴잼 어, 똑같이 해주세요 <웃음> 거. 거기 런데요비니 딱히 뭐 그런 수 음, 별로 없어 가지고 가장 크게 바뀐 내 취향. 기 네, 그렇습니다. <웃음> 집 가장 크게 바뀐 내 요즘 집순이가 끌린다. 춥다. 아, 고기. 야 방어 어, 먹어줘야 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요즘 그러면은 해보다는 고기 네. 무슨 고기? 저는 소고기? 돼지죠 음 항정 항정살 너무 좋아 어 저도 너무 먹고 싶네요 갑자기 아. 그다음에 취향이 왜 이렇게 바뀌었어요? 네뭐더 미니멀 라이프에 빠짐 네 온갖 집을 비우고 있어요 음 그렇다고 들었어요 그 혹시 뭐 지은이 사이즈와 비슷한데 옷을 좀 예쁜 옷을 갖고 싶다신 하 분들은 이집 가시면 돼요. 네. 만만의스트레스 배스 오빠. 비야? 바람 예쁘겠어. 비알? 비알? 저희 그 쇼파르 카페에 비어 팔잖아요. 네. 네, 그렇죠. 되어 있어요. 있겠지. 그거를 이렇게 시켜 먹으시는 이제 사서 드시는 분들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여름엔 있는데. 네. 네. 그래서 남습실에서 남성. 연습 끝나고 제가다 어쩔 수 없이. 지윤 씨의 나만의 스트레스 해소법. 더큰 스트레스. <웃음> 뭐예요? 너무 무슨데. 근데 이런 거 좋아요? 더큰 스트레스를 받아보고 풀 때도 잇. 고. 말 한마디 안 하고 Go. 가만히 있기. 예. Yeah. 이게 뭐예요? 아, 딱히 근데 사실 스트레스 해소법은 없는데 음. 그 전에 스트레스가 <웃음> 음. 스트레스로 안 느껴져. 그 또더큰 걸로 또덮고 오, 너무 힘들 것같아왜 이렇게 적어요 <Stand in touch> 시간 좀 주죠 그냥 이아 친구 시간이 필요해 네. 볼빨라 사춘기의 최고 탑3 이건 질문이 잘못됐어요 초대가 t o 가어디있어 나면 좋죠 네. 탑탑탑탑 탑. 그 지윤씨는 다음 네 아직 작업을 안 하셨다고. 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적은 이유는 뭐죠? 일단 최고을세 개를 네. 고르기도 정말 힘들었고요. 네 저희 노래 중에 탑으로 끝나는 노래도 없고 3로 끝나는 노래가 없었기 아! 때문에 아! 다음 노래를 노려보자라는 의미입니다. 넘어갈게요. 아, 네. 네. 아, 시에트 아, 다 말만 이거잖 빠르게 짝 이렇게 올라올까 해봐. 네. 나만 안 되는 연는 좋아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웃음> <웃음> <웃음> 아니 그래서다가 커맨드를 붙였잖아요. 아니 어떻게 세것만 뽑아요? 네 그렇습니다. 세공 남겨놓은요 아, 네. 핸드폰에 저장한 안지영 이름. 안지영. 우지윤 이름. 우지윤. 우지윤. 아니 솔직히 나는 네. 그런다. 잠깐만. 우리 지윤이 하트 뭐 이런 거요. 뭐랄 아까 오글거릴 수 있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멋진 기타리스트. 아, 저는 옛날부터 네. 누가 핸드폰을 가져가면 막 써요 막막 뭘요? 뭐. 예쁜이 누구 이런 거 어, 쓰면은 어. 바로 지우고 이런 겁니다. 아 그렇죠. 아, 아, 그쵸. 왜? 몰라요. 조좀 약간 실명제였어요. 네. 콘서트 전 긴장을 풀기 위한 가만의 꿀팁. 네. 텐션 역행. 역행 뭔가. 일단은 콘서트 때 텐션이 굉장히 좋아야 하기 때문에 그쵸. 미리 기운을 써버리면 네. 웃음이 나오지 않아요. 준신님 또 텐션이 공연할 때 네. 굉장히 업돼 있는 상태라서 저도 이건 기대가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고 네. 나만의 꿀팁 배고프면 절대 안돼 맛있는 밥을 많이 먹는다. 그렇죠 아시죠? 노래는 밥 힘이다. 밥 힘이다. 왜냐면 배가 고프면 막 짜증이 막. 절정허기가지면은 네. 저는 연습실에서 중간에 이렇게 배가 너무 고프면 뭘라도 네. 주워 먹고 하는 편이라 가지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든든히 먹고 오셔야 돼요 네 든든히 먹고 오세요 밥 꼭꼭 먹고 오세요 자 투파이브 콘서트를 주면서 기대는 또는 힘들었던, 힘들었던 점. 점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렸니? 와 러블리들의 때창과 환호 사랑과 관심 기대돼 이번에 저희가 좀 굉장히 많은 걸 단시간에 준비를 하다 보니까 네. 사실 좀 곡수도 줄일 수 있고 보여드릴 수 있는 무대를 조금 제한해서 보여드릴 수 있겠지만 욕심이 나는 거예요. 우리 러벌리들한테 못 들었던 목대도 들려주고 싶고 멋진 무대도 보여주고 싶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욕심 부려서 어, 조금 힘들었지만 열심히 <웃음> 해볼게요. 열심히 해볼게요. 좀 힘들었지만 좀 욕심 부렸나 해도 우리 러벌리들이 많은 세창과 하나 관심이 네. 기대되기 때문에 열심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치우치는 갑자기 일어나는 상황에 능글 맞은 대죠 인기응병 이, 이 네이 기대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아니요. 어 일단은 둘 다예요 콘서트는 항상 동작 그쵸 돌과 상황이 맞아. 항상 네. 있죠 네. 예를 들면 막 인이어를 통해서 감독님께서 우측으로 가셔야 합니다 이럴 좌측으로 갈 때도 있고요 그러면 지윤씨 거기 아니에요 아니에요 돌아오셔요 돌아오세요 다들 <웃음> 힘들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제가 가끔씩 지윤씨한테 멘트를 이렇게 불시에 넘길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은 네. 네. 그럴 때는 정말 힘들어. <웃음> 그다음에 투 파이브 콘서트 중 지영의 매력이 가장 기대되는 무대는, 무대는 눈물의 순간, 물 마시는 순간. 네. 한가에 떠도는 소문이 있어요. 뭐요? 그녀는 그녀는 응. 운다 근데 저 이번에 눈물 참을 거야 진짜요. 연많이 기대됩니다 아하. 그리고 투사이브 콘서트 중 지윤의 매력이 가장 기대되는 무대는 비밀 왜냐면 빈이야. 이거는 내가 봤을 때 너의 무대는 있잖아 유출이 되면 안돼 근데 네. 사람들이 뭔가 아빠. 이거 하겠지 저거 하겠지 라는 생각이 들게 하면 안돼그 상태로 딱 봤을 때 네. 2020년 새해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 하던대로 하자 네 그냥 하던대로 뭐 다른게 변한거 없이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파이팅! 파이팅! 네 2020년 올해도 잘 부탁해 올해도 잘 부탁해 어, 투 러블리한테 할말 했는데 어, 저거부터 읽어주세요 왜냐면 네. 지윤씨 이 말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네. 엄청 음... 신나 계셔가지고 요거 음. 먼저 해주세요 러블리 보고싶어 자 우진은 러블리한테 하는 줄알 <웃음> 연말에 우리 크아할까 큰표장을 느꼈다고 요 그래요? 다 아이디 꺼명도난리예요 꺼낸다고 해서 사실 저도 흥미진진하고요. <웃음> 근데 크가 잘하세요? 쪼잘 못하죠. 그래서 아. 그냥 이거 진짜 내 생각인데 네. 진짜 갑자기 크아를 켜볼까 싶기도 해요 오 재밌겠다 네 콘서트 끝나고 보니까 다들 콘서트 도중에는 근데 약간 내가 볼때 우리 러블리들은 또 이런 거 되게 잘할것 같거든 어, 뭐 그래서, 그냥 계속 물뻑탄을 하 아, 그래서 팀전 만하라고개인전으로날면 죽을 것 같아 아 이거 굉장히 재밌겠네요 네. 저는 그거 되게 잘해요 테일즈럽말 위에 기대한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으니까, 없음. 약속드립니다. 약속드립니다. 네, 지원자 우주연 정수. 어, 이렇게 해서 불빨간 소춘기 이력서 잠깐 이렇게 재밌게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어, 이건 말고도 실제로 우리 불빨간 소춘기를 콘서트에서 본다 하면 더이 넘쳐나는 매력을 느낄 수 있지 않나. 그리고 또 우리 콘서트 특징은 뭐예요? 관객과의 소통. 그리고. <웃음> 하지 마세요 그리고 또 함께 춤노 추고 노래도 하고 재밌는 요소들이 너무 많고 또불빨에서춘기 하면 친근함 그런 아이콘이니깐요 와서 재밌게 저희와 함께 즐기시고 또 얘기도 많이 하고 아이콘택도 네. 많이 하고 어 재밌는 시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불빨에서춘기도 멋진 무대 많이 준비할테니까요 기대 많이 많이 해주시고 저희 불빨에서춘기만 참고 관심 부탁드립니다 안녕.